<웃음> 어... 어... 그 며칠 전에 그... 다영이 머리사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? 아, 다영이 머리사건 뭐예요? 다영이 머리사건 아, 뭐예요? <웃음> <또> 뭐야? <웃음> 뭐야? 몰라요? 아, 그, 은서씨, 질문 그, 한번 해주세요 그 예. 다영, 다영이가 아, 요즘에 빠진 그... 머리가 있어 버섯머리 같은 게아 있는데 네. 그걸 하고 왔을 때 멤버들 음. 아무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아, 안하고 아, 상처받을까봐 한, 한 며칠 뒤에 조용히 있... 다들 한 명씩 와서 네. 다영아 음. 그 머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? <웃음> 맞아 맞아 아, 아, 한 명씩? 그래서 아니, 한, 처음에 엑시가 이제 제가 리더로서 어, 대표로 얘기해? 다영이를 위해서 그래서 다영이가 아, 언니 네. 다른 사람들은 안그런데 언니만 왜그래서 내가 대표로 얘기해 주는거야 그래서 다영이가 돌아다니면서 <웃음> 언니 진짜예요 근데 아, 아무도 그 <웃음> 아니라고 안 <아네>? 해? <웃음> 아니라고 <웃음> 네. 안 했구나 <웃음> 네. 아까 여기엔 다영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사영이 근 진짜 속상했어요 <웃음>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머리인데? <웃음> 아, 근데 그 머리가 되게 이쁜데 너무 그 너무 높이 띄우다 보면 아, 볼륨이 어 네.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할 머리예좀 <웃음> 네. 아, 많이 성이 나있으니까요 아, 아, 성을 좀 내려라 약간 네, 그런 맞아요. 느낌 <웃음> 네, 탈룰라예요 엄마가 네. 좋아했는데 아 그래 미안해 어. 예쁘다 어. 절대이면 어. 그거 구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만 볼게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그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딱 찍고 아, 찍어드리고 네, 우리 스타일이네 장만 찍어, 네 장만 아, 찍고 아, 아, 저희 딱,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딱 그게 그렇게 했거든 저희도 딱그게 정답이죠 액시저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고민 없이 다영이요 아, 다영이? 여기 중에서는 어. 별로 없는 거 같고 아, 진짜? 다영이 진짜 항상 해맑고 여기 중에서 에너자이저 네 맞아요 어, 그러니까 아, 늘밝가 보통 네. 이제, 이제 어렸을 때 에너지가 어. 엄청 하다가 나에게 들수록 좀 이렇게 걔는 더 발전. 맞아요 맞아. 진짜? 맞아. 아, 그래서 음. 가끔 진짜 약간 감당이 안될 정도 제가 또 음, 같은 뭐. 차예요 같은 차에 같은 아, 샵 이어가지고 또 아, 다, 네. 그리고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저한테 전화 너무 많이 하고 아.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찾아오고 <웃음> 진짜 저, 저는 같은 집이거든요 어, 어. 제가 진짜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네. 좀, 저는 꿈. 그 잠결에 귀신 네. 본줄 알았어요. 왜왜 왜? 계속 깨우는 거예요. 미치겠다. 놀자고. 다영이 신대는 어, 어, 어, 것도 마요. 좋아하고 지치질 않네. 네. 치대는 것도 네. 좋아. 애 네. 아, 애교 아, 애교. 아, 아, 아, 애교. 무게를 싫어요 이렇게. 그리고 아, 이렇게 아, 보통 예민할 때 네. 네. 그러면 정색하면서 다영 하지 마.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네. 굴하지 않아요. 굴하지 않지. 아, 하지, 하지, 하지 마. 진짜 이래. 진짜. 진짜 만약에 다영아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아. 뭐가 아니야? 하지 마. 언니가 뭐고